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누구나 노후가 되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두 번째는 돈, 즉 재정입니다 물론 저는 건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재정에 대한 정보나 말씀들을 많이 나눕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많든 적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어떻게 하면 노후를 편안하게 누릴 수 있을까 노후 재정 누림 세 가지 원칙은 첫 번째는 내가 가진 자산을 월급화, 연금화하자 두 번째는 많든 적든 간에 목돈이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세 가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 자산의 연금화, 정부 정책 이런 내용들은 아마 일전에 제가 이런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30만 구독자가 가장 많이 질문하는 일곱 가지 자, 그 영상을 나중에 또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적절한 목동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적절한 목동 관리에 세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세가지 원칙은 지금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첫째 안정성 두 번째 돈가치, 수익성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황금성입니다. 안정성은 내 원금이 손해보느냐 보지 않느냐라는 거죠. 원본 보장입니다. 안정성. 두 번째 돈가치는 수익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가와 대비해서 예컨대 1, 2년은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으나 10년, 20년을 생각할 때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돈 가치는 뚝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목돈의 경우에는 돈 가치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어,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 돈의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져 있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당연히 물가를 이길 수 있는 적절한 수익성이 중요합니다 자, 그것이 목돈 관리의 두 번째 원칙이고 세 번째 황금성은 목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갑자기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적금도 깨고 보험도 깨고 하죠. 자, 그랬을 때 갑자기 돈이 필요했을 때그 돈을 황금성적 원금을 손해봐야 하는지 자 그런 것들도 중요하죠. 이것은 또한 내가 가입한 상품에 만기가 있냐 없냐라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만기가 있는 경우에는 내가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꺼집어 쓸때그 만기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손해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보험을 예로 들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같은 목돈 관리의 세 가지 원칙 안정성, 돈 가치 즉 수익성 그리고 세 번째 이 황금성을 이 목돈을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하기 원하는 여러 가지 상품이 있죠. 예컨대 뭐 은행 예금도 있을 것이고 또뭐 주식이나 이런 펀드도 있을 것이고 채권도 있을 것이고 등등 있지 않습니까? 자, 이랬을 때이 금융상품을 적용해 볼때 여러 가지 형태의 금융상품을 적용해 볼때이 목돈 관리 세 가지 원칙이 각각의 금융상품에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좀 우리가 안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은행예금입니다. 자, 이 목동관리 3원칙을 은행예금에 적용시켜 보면 안정성은 대단히 높죠. 어떤 경우에도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물론 금융기관의 파산의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있다는 것다 아실 거고 어쨌든 안정성은 모든 금융상품을 통틀어 가장 높습니다. 반대로 돈가 같이 수익성은 어떨까요? 낮습니다. 자, 이 수익성이 낮다는 것은 물가 대비 낮다는 거죠. 요즘같이 고금리 시대에서도 반대로 물가가 그 이상 높습니다. 그 이상 높기 때문에 고금리죠. 그래서 이 같은 고금리도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높은 물가가 오래 지속된다. 즉, 돈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것이 오래 지속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1, 2년은 모르겠으나 10년, 20년 예컨대 이 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비록 지금 고금리라도 나중에 알고 보면 내 돈가치가 오히려 떨어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예금은 절대적으로 물가 이상 주지 않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은 낮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 황금성은 높죠. 황금성은 만약의 경우 그 상품을 깼다, 그죠? 깨는 경우 우리가 예금을 깼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자는 못 받거나 적게 받더라도 약속된 것보다 원금 이상은 항상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금성도 높은 편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은행예금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안정성, 황금성 위주로 판단하셔야겠고 수익성 위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두 번째 이제 저축성 보험으로 가 보겠습니다. 저축성 보험 가운데 금리에 연동하는 저축성 보험입니다. 자 똑같이 목돈 관리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해 보면 안정성은 높죠, 그죠? 자 기본적으로 저축성 보험은 만기를 잘 지키면 원금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정성은 높죠. 두 번째, 수익성은 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리에 연동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자, 금리에 연동되니까 앞서 우리가 보았던 예금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저축성 보험은 사업비도 있죠. 크든 작든 사업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돈같이 수익성은 낮다. 다만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 10년 이상을 가져가면 비과세라는 혜택이 있죠. 자, 비과세라는 혜택을 저축성 보험이 가지고 있는 사업비 자 이것하고 서로 맞바꿔본다면 여러 가지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활용하기에 따라서 저축성 보험이 예금보다 나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돈같이 수익성은 금리 연동이기 때문에 낮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황금성 측면에서는 은행 예금에 비하면 낮다. 왜냐? 만기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만기 이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중도해지 수수료가 언제 해약하는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죠. 때로는 조기 해약의 경우에는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황금성은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어, 그래서 항상 이제 은행예금과 저축성보험을 생각할 때이 돈이 저축성보험에서 조건으로 가지고 있는 만기 만기 이제는 내가 써야 될 수도 있다고 라 하면 저축성보험은 반대로 은행예금에 비해서는 위험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최근에 저축성보험도 비록 10년이 되지 않아서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5년 만기의 고금리 상품들이 있죠 저는 그것은 일반 예금에 비해서는 훨씬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예금은 지금 고금리이지만 이 같은 고금리는 저는 일시적으로 봅니다. 한 1, 2년. 그렇다면 1, 2년 지나서 물가가 좀 정상화되고 잡히면 금리는 떨어지겠죠. 그런데 한 5년 만기에 고금리 저축 상품, 저축성 보험이라면 한 5년 동안 지금 약속된 금리가 보장되니까 비과세가 아니더라도 은행도 비과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동일 조건으로 은행 예금과 비교하면 훨씬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어, 채권 또는 채권의 펀드, ETF, 채권의 ETF 등인데요. 대체로 채권에 대해서는 또 채권의 상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은행도 일종의 채권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도 채권은 개념적으로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가 돈을 빌려주고 약속된 이자를 받는 증서 그것이 바로 채권이거든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고 예금통장을 하나의 정서로 보면 예금이자는 바로 채권이자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채권은 주로 목돈이, 돈이 필요한 회사나 정부에서 회사에서 발행하는 것은 회사채 하나의 정권이죠 약속된 정서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서 또는 정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은 국채 또는 공채라고 하죠 자, 어쨌든 이 같은 채권도 주식처럼 단일 채권 정서에 투자할 수도 있고 내가 매수할 수도 있고 자, 그 같은 여러가지 채권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펀드나 채권형 ETF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돈관리 3원칙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채권도 은행금리하고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은행금리가 높아지면 채권금리도 높아지고 또 은행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금리도 떨어지죠. 왜냐하면 돈을 빌려야 하는 회사나 정부나 공공기관 입장에서 은행예금 금리가 더 높으면 누가 회사채 또는 국채, 공공채를 사겠습니까? 은행예금하죠. 그래서 은행예금보다 오히려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면 안정성은 비교적 은행 예금에 비해서는 높다. 또 채권이니까 회사채가 아니라면 회사채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죠. 등급을 잘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 국채나 공공채는 정부가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성은 은행에 비해서도 오히려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은행은 만약에 경우 파산을 하게 되면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고 있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은 어떤 이게 어 5천만 원까지다 이런 게 없습니다. 무조건 다 보장해야 되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안정성은 비교적 높다. 다만 회사채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점꼭 기억하시고 돈가치 측면에서는 수익성, 수익성 이것은 비교적 낮다. 은행 예금보다는 높으나 물가를 대비하면 그런데 이 같은 채권 수익률, 이자율이 은행 예금보다 조금 높다고 생각하면 은행 예금에 비하면 오히려 수익성은 높다. 그렇지만 이제 물가를 따라가기는 힘들다라는 측면에서 비교적 낮다. 그런데 일부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그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의 행편에 따라서 시중금리보다 높게 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반대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위험은 높을 수 있다. 이 점도 기억하셔야겠죠. 자세 번째 황금성 측면에서는 어떨까? 비교적 높습니다. 자 제가 자꾸 비교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것은 1번, 2번 앞에서 말씀드린 예금이나 또는 저축성 보험 이런 등등과 비교했을 때 황금성은 비교적 높다. 자이 황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채권도 만기가 있습니다. 예컨대 뭐 3년, 1년, 10년, 장기물 이런 만기가 있는데 만기까지 기다릴 수 있으면 마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약속된 이자를 받고 원금을 돌려받고 끝나죠. 그런데 이 황금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기를 기다리기 전에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이죠. 자, 그래서 채권도 만기 이전에 내가 팔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그렇다면 그때는 주식처럼 그 당시에 채권이자율에 따른 원금에 대한 시세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황금성은 비교적 높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은행 예금에 비해서는 황금성은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원금 손실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은행 예금보다는 낮을 수도 있으나 다른 앞으로 말씀드릴 또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서는 또 보험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식입니다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포함해서 또 주식행 펀드 주식형 각종 ETF 등등을 다 망라합니다. 목돈 관리 3원칙을 똑같이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성은 낮죠. 원금 보장이 안 되죠.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식형 펀드나 ETF 등 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정성은 당연히 낮죠. 자 돈가치 수익성 측면을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주식형 상품에 투자할까요? 돈가치적 물가를 이기는 투자 수익률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가치 수익성 측면에서는 높다 이것은 확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것을 기대한다 라는 뜻이죠 당연히 보장은 안 됩니다 세 번째 황금성도 낮습니다 자, 물론 내가 반토막 난 주식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필요하면 눈물을 머금고 찾아 쓸 수는 있죠 찾아 쓸 수는 있는데 원금에서는 한참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즉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원금을 생각할 때는 황금성은 낮다. 자, 이세 가지 안정성, 돈가치 수익성, 황금성 이세 가지를 통틀어 어떤 것이 높습니까? 바로 돈가치 수익성이 높은 건데 이것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기대 수준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식 또는 주식의 상품에 투자할 때는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식형 펀드나 주식형 상품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돈의 질입니다. 여윳돈이죠. 자본주의는 항상 어려운 가운데서도 추세적으로 평균적으로 성장해 온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IMF, 한국, 또 글로벌 금융위기, 최근에 코로나 등등을 보면 크게 떨어지지만 나중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승하더라 우리가 월급이 계속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주식 투자의 핵심은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여윳돈 절대 여윳돈으로 넉넉한 시간 동안 인내할 수 있는 그것이 핵심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정성이 낮고 돈가치 수익성은 높거나 보장되지 못하고 황금성은 낮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즉두 번째 돈가치 수익성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섯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배당형 상품입니다 많이들 관심을 가지죠 고배당 주식이나 또 상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리처 등입니다 자, 목돈관리 3원칙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요 안정성, 돈가치 수익성, 황금성은 이 같은 배당형 상품들이 어떤 곳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자산에 따라 다르다 기초자산에 따라 다르다 이것을 세 가지 원칙에 동일하게 적용해 놓은 이유입니다 자, 이때 기초자산은 무엇일까요? 내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 만약에 배당주식 삼성전자와 같은 배당주식에 투자했다면 그것은 기초자산이 배당주식이죠. 그러니까 앞서 보았던 네 번째 주식형 상품을 참고하셔야 되고 또 채권에 투자했다 이자가 나오니까 그랬다면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던 채권형 상품을 참고해야겠죠. 그것들이 바로 기초자산입니다. 그래서 배당형 상품의 목동관리 삼원지 안정성, 동가치 수익성, 황금성은 각각의 기초자산을 참고하시라는 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는 한 다섯 가지 금융상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그래서 각각의 성질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분산, 포트폴리오 분산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예, 근데, 목돈 3억 원이 있다면, 예금의 1억 원, 채권형의 1억 원, 배당주의 1억 원, 뭐, 이런 식으로 분산하다라는 거죠. 물론, 분산할 때, 채권형 배당주 같은 경우는 큰틀에서는 이게 투자의 영역에 들어가니까 반드시 여유 돈, 또 오래 기다릴 수 있는 투자 등등을 참고하셔야겠죠. 어 예를 들어서 저희 바인투자자문에서 운용하고 있는 월 배당 미국 ETF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도 주로 노후에 목돈을 관리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어, 선호하는 상품이기도 한데 이것도 이 속에 보면 미국 국채 ETF 채권이죠. 그 다음에 미국 회사채 ETF 똑같은 채권이지만 하나는 국채고 또 하나는 회사채 비중은 물론 다릅니다. 그 다음에 배당주 ETF 일부 또 리처 ETF 등등으로 한 상품 자체에 많이 분산되어 있고 만기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후 재정관리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다 고려해서 한 포트폴리오에 분산해 놓은 거죠.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분산할 수 있는 상품을 찾아라 아니면 나, 내가 스스로 예금에도 얼마, 채권행에도 얼마, 또 배당주에도 얼마 이런 등등으로 스스로 분산하는 것이 좋다. 그 돈에 성질에 따라서 그 돈의 질에 따라서 그 돈의 질은 한마디로 뭡니까? 바로 여윳돈이죠. 얼마나 내가 여유 있는 기간 동안 운용할 수 있는 돈이냐에 따라서 분산하는 것이 좋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말씀드린 목돈 관리 세 가지 원칙 이것을 내가 어떤 수익률을 얻기 원한다. 이런 구체적인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다 수익률이 있으면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손실에 대한 위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나에게 목돈 1억 원이 있다면 그 1억 원을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이용할 때 내가 기대해야 하는 수익률과 또 반드시 내가 손실을 감내해야 되는 그 손실의 수준에 따라서 각각의 금융상품에 적용하면 또 어떻게 될까라는 세부 내용으로 다음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노후 목돈 관리의 세 가지 원칙, 안정성, 돈가치적 수익성, 그리고 황금성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다양한 금융 상품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좀 유익하셨나요? 자,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에서 돈 파는 가게나 바인 투자 자문 검색하셔서 1대1 채팅창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